아, 와사비 조금넣을걸 아, 맛있겠다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쇼미니다 오늘은 독도 새우 밥상먹어, 레츠컷 <끝> 와 도세우 <웃음>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. <웃음>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. 자, 독도 새우알을 여기다가 톡톡톡 올려주고 간장 살짝. 와, 진짜 맛있다, 와. 자, 이쯤에서 우동을, 짠. 와사비 조금 넣을걸. 음. Thank <laughs> you. m mm. m o 약간 새우깡같은데 엄청 고소한 새우깡같아요 기름이 좀 있는 새우깡 느낌? 와 식감이 그리고 너무 바삭바삭하네요 진짜 맛있다 별미다 별미 음. 진짜 맛있다. 아. 아. 음. 여기가 되게 뾰족뾰족해서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회도 맛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와.. 진짜 별미네요 처음 먹어보는데 와.. 너무 맛있다 진짜 맥주 아니에요. 모양만 맥주. 아, 근데 이거 진짜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와, 너무 고소해요. 음, 음. 아. 방심하면 찔립니다 Cheers.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